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 업데이트 영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날에 공지사항을 읽고 알아보는 방식에서 업데이트 후에 변경된 점을 정리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몇몇 컨텐츠들은 글보다는 직접 영상으로 보는게 낫다는 판단결과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0월 20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클래스 스킬 추가 효과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골드로 구매 가능한 클래스 스킬이 생겼으며 자신 또는 선택 대상한테 1인으로 줬던 스킬들을 범위 형태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추가 효과 규모는 등록해야 바뀌며 드랍처는 몽환의 틈이 기사의 상실에서 정액급 네인드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드버스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 두배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적용되고요 다음은 영지의 쟁탈전에 수호 몬스터가 체력 두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죠. 저도 일요일날 영지 쟁탈전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필드보스 체력 및 스탯 조정 이거 거의 3주 연속 내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디 보스를 어떻게 조정하는 걸까요? 일단 허상 파르비디아는 무조건 한번 또 걷는 것 같거든요. 다음은 p v p 에 추적하기 비용이 늘어나고 무적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기존 5초의 무적이었던 게 3초로 줄어들고 한번 추적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상향됐네요 메뉴에 PVP 들어가셔서 내가 죽였거나 사망했을 때 이렇게 추적 추적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마력액 상품이 완전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에 안 쓰는 물품들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영웅마석 선택상자가 나왔네요 주간 구매 한정으로는 희귀 파르비냐에서 허상 파르비냐까지 선택상자 희귀바말론에서 기만바말론 이렇게 선택상자 두개가 생겼습니다. 자 요게 조금 살짝 뒤통수 맞은게 리뉴얼 전께 바콘에서 루스칼까지 용웅마석 그것도 선택이 아니고 랜덤이었죠. 랜덤을 어, 만개씩 주고 교환을 했는데 지금 오늘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상자를 2500개로 와 이거 정말 엄청나게 싸졌죠. 문제는 제가 딱... 저번주에 바꿨다는 점 <웃음> 루스칼 제일 비싼거 루스칼 1 2 0 0 0 마력 캡 주고 바꿨는데 거기다 중복 떴거든요 그래서 엄청 빡쳤는데 <웃음> 야 이거 리뉴얼을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기존에 바쿠넨트 루스칼까지는 선택상자로 2,500개 들어가고요 브로카이스 마석 선택이 4,500 아르투만 마석 선택이 5,000개 그리고 파르비니아 마석 선택이 8,000개 허상 파르비니아 선택상자가 10,000개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루즈칼 영웅마석보다 더 싸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말론과 기만 바말론 희귀마석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요게 정말 엄청난 패치인 것 같습니다. 구석 같은 경우는 여기 V4 상점 일반 상점에 1일 한정으로 이렇게 마석들을 골드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구매한 마석들을 자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거 제일 끝에 있는 걸로 다 교환해서 받으시면은 충분히 마력핵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골드에서 받은 마석은 제일 밑에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아직 탈리디스카는 적용이 안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구섭이랑 요런 식으로 바꾸시고 자 이제 마석 분해할 때 이미 요렇게만 가져가셔도 천개 이상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웅마석 맞추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구요 이 부분은 빨리 탈리디스카도 패치가 돼야 할텐데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아르투만을 이번에 폴리엄 상점에서 3000잼 주고 교환을 했는데 아 이것도 괜히 교환했나 싶네요 마르캡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잼을 그냥 아끼는건데 괜히 바꾼것 같습니다 저는 브로카이스로 바꿔야겠네요 브로카이스 한시방향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0개 쏘도 남으니까 오늘 필드보스 돌면은 또 이제 바콘에서 루즈칼 영웅마스 선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선택으로 이렇게 봤네 진짜 이때까지 랜덤이었는데 진짜 많이 허무합니다 열심히 모아도 요렇게 패치 한번으로 바로 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계속 요런식의 패치 조금 마음에 안듭니다 기존 유저들의 노력을 완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10월 27일부터 v 인보 1주전 사전 등록이 진행됩니다. 1주전 업데이트 소식과 이벤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1주년 사전 등록한다는 이미지와 함께 여기 캐릭터 그림이 보이죠. 일단 의상 자체가 어, 이게 코스트 의상일지 모르겠지만 다들 많은 분들이 신규 캐릭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왠지 1주년 기념 코스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개발자 편지도 왔는데 이거는 따로 영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오로지 영지쟁사전에 관한 내용이고요 새롭게 변경된다는 점이나 뭐 신규 캐릭터에 대한 내용 그런 거 1도 안 들어 있어서 이번 개발자 편지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벤트이고 아무래도 다음주 27일 날 공개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냥 시작한다는 요런 알림만 나온 것 같습니다